이거 한번 그니까. 해볼래? 유성 피약이다 How to play? 게임을 껐다 켜보라네 계속 아, 이건 아 그게... 방석 때는 안 올라가지는구나 음. 어떻게 하느냐 살아남으세요 어 그게 다떠웹 <웃음> 어. 셀렉션 choose your disaster 딜레스... 뭘로 할까? 뭐라고? 재앙을 <웃음> 고를 수 있는데 <웃음> 야 <웃음> 아, 뭐지 뭘로 고르지 어 불바다 불공 용암바닥 위더 크럼블 싱크홀 산성비 홍수 와이깨만다 크리퍼 유성 아, 맥이 야 유성할래 레... 레... 아 안돼 내 크리퍼 유성 크리퍼 유성 해놓고 어? 이건 뭐임? 야, 일단 슬롯 한 개만 해보자 세 명이니까 크리퍼 음. 유성 너무 많이 하면 엄청 어려울 것 같아 슬롯 3에다가 크리퍼 유성 넣어볼게. 여긴 또뭐야크레이닝포 같은 거. 아, 다 골라야 되네. 응. 음. 크리퍼 매테오 아, 파란색도 골라야 된다. 파란색은 뭐냐면. 아, 자로 골라야 되는구나. 야, 점프맵이 있다. 파괴적인 거. 파란 색깔. 어, 레탈이 뭔 뜻이더라. 기억이 안 난다. 오! 흑사병이다 파랑색은약 흑사병이다 덥고 어디서 뭐 켜고 있냐 아이 그런거 안돼 아이템 켜고 아 인류적인 제약 이네파랑색이 인류적이지 않은 제약 뭘로 할래 초록색깔야 오케이, c 스 u s 퓨 of 이다 덕구 이런 거 함부로 건들면 안돼응건드인니다사장 예, 잘못 가들다 가들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 아 이거 그 라이언이 만든 거네 아이 사람 유명하지 야 가자 야맵 뭘로 갈래 와봐 맵도 골라야 되는데 맵은 황태한 이거다 개, 골짜기 황태한 계곡이다 맵은 오케이 아맵 짓고 있다 지금 요게 뭐지 우와. 어딘데 안보여 디게스어 스타 아 이거 설정이네 이건구요 엔드리스 모드 이네이블 이네이블 야 하드코어 모드인데 이거 야 안된다 꺼라 껐다 아 하드모.. 얘 누가 자꾸 하드코어 모드 킨다 아이 끄라고 아 엔드리스는 겨우 된다 안 된다 나나 나 레디 됐다 레디 박았다 초록색 간판 눌러봐봐 어 디세이블 됐다 응 음. 레디 투 플레이 어 됐다 이제 파쿠르 보탈 들어가면 되나? 아이 내 여기 바쿠르잖아 진짜. <웃음> 야, 다시 해봐. 됐다. 응. 게임 시작이다. 그퍼 메테오다. 야, 메테오는 안 돼. <웃음> 어? 뭐야? 평화로운데? 어? <웃음> 어? 왜? 뭐 템파밍 같은 거못 하나? 그런가? 어 못하는 것, 것 같은데 해. 그냥 살아남는 것 같은데 난... 으악 살아남는거다 3분동안 살아남은 으악 와 멀미 20초 실화야 해봐 안돼. 집 안들어가면 크리퍼 먹고 죽는구나 큰일이다 야 그리고 체력회복 자동으로 안되니까 어 떨어지지 말고 오케이 아뭐 30초 멀미 뭐 아잉 내 레이터 모두미 레전 뭐야 야 이거 끼어놨냐 우리 모두 밖에 좀비 돌아다니네 야나 깜짝거리다 유성한데 맞아 야구속 쓰리. 와야 이거 빡센데 디버프 야야 야, 누가 자꾸 TTS한다 원놈이야 어? 왜 자꾸 TPS 한다 그게 뭔데? 컨트롤 B 눌러와봐 내레이터를 꺼야될 것같아데 Everyone has been c s with 내레이터 번에는 시야 차단 대화만 읽음. 음. 내레이터 내레이터 갈수록 과관지 내레이터 꺼졌다 됐다 니들은 다 집에 있나? 어 옆에서 유성 터진다 자꾸 아니 나 언제까지 시들어? 어? 나 죽었다 근데 어쩌다가 몰라가지 아, 죽었다 니랑 같이 있다 병을 맞다 야 <웃음> 병을 맞다고 나, 나 간다 이제 응나 음. 병을 맞아서 다 없다 뭐야 죽었어 적고 어딨냐? 근데 이거 밖에 좀비 있어 저 좀비한테 다니면 병 없나봐 응 흑사병 걸린다니 나 좀비한테 다녀서 흑사병 걸린 것 같다 근데 그게 또 옮았나? <웃음> 충환리한테 내가 또 옮았다 <웃음> 덕니 찾았다. 민규 나무의 집 가네. 어, 근데 이, 이 게임이 아까보다는 설명이 있어서 더 낫다. 응, 덕구 어디 있냐? 성안에 있나? 그닉네임이안 보이지? 또 구속. 아, 구속 끄자, 저거는. 아유, 누나랑 보여요. 느낌 쏘어 위치를 말해봐봐. 말해줘봐봐. 어디야? 어? 어? 숲 같은 데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있는데? 아아! 아, 여기... 살았습니다. 아, 이거 아, 3분 똑... 버티는 거야. 와. 3분이 었다 아, 음.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전부가 없었네. 와, 똑똑하다. 야, 한 아, 똑똑하다. 아아... 아, 그 <웃음> 아, 이거 다시 고르자. 1번 3루 아, 난 화장실 가야겠다. 브루크이퍼 유성 있다. 이게 더 재밌다. 난 화장실 간다. 2번. 국사병 할래? 아닌가? 분리자든 어. 어때? 야, <웃음> 중국.. 중국이다 여기 게임하면 우리가 우한배 걸린다 야, 리치야 이거 뭐할래 이거는 스케터 리치로 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흡혈 아, 흡혈은 안 돼. 왜안 돼? 이걸로 하겠다. 모기 같은 녀석. 이건 뭐지? 어, 아, 여기 있다. 프리셋이 있다, 야, 민규. 응. 프리셋으로 할까? 불리자드. <웃음> 야, 야 이번에 뭐했냐 뭐 어... 프리, 블리자드 프리셋 그리고 방안에 안에 들어가면 프리셋있다 어 여기있다 여기, 여기. 겨울맵 골를게 고를, 블리자드에 야 겨울맵 블리자드 에시드레인 산성비 흐 어. <웃음> 크리퍼메테오 <웃음> 그 이건 뭐... 어... 화살표블러 이건 <웃음> 무슨 효과인 어? 화살표블러 이건 무슨 효과임 어? 어, 저게 보고 올게. 이게 그걸 걸 분리장. 중력. 그래비티 시프트 중력 바뀌는 거. 어 중력. 아. 어? 중 바뀌는 거 왜? 해볼래. 해볼까. 개빡이 같은데. 눌러봐봐. 가자. 레디 바가봐봐 가자. 어디로 가야하고? 어디로 가 가야? 이. 리자드 얘는 크리퍼 매우 오케이 산성비도 에시드레이 동굴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빨리 나 도... 건물 안에 갈래 동굴이 있나 여기 여기남 없는 것 같은데 오안 된다 야 동굴 없다 여기 나 죽고 있다 벌써 나 중간에 검 아, 중력 바뀌었다 오 어. 죽었 <웃음> <웃음> 어다 죽었어? 게 아, 어려운데? 산, 산성비 게 어렵다 야다 죽었네 어, 한대 맞으면 C들어가지고 계속 죽네 음. 야 겁나 어렵다 야, 야 바꾸자 안 된다 게 어렵다 블리자드, 블리자드는 둘째 쳐도 산성비는 빼 그러면 여기 프리셋스 골라볼까? 다른 거 이건 또 뭐냐 큐브 오브 데스? 어 이거 해보자 근데... 야꺽찬 거로 하지 말자 꺽꺽 찬거 너무 어렵다 어 이거 할래? 뭐? 뭐 할까? 아 이거 이거 파란 거 별로다 빨간 거 세트로 하자 어? 오케이. 어? 빨간 거 세트 아, 됐다 빨간 거 세트로 했다 가자 엔트리스 원래 원래 이런 건 모르면 맞아야지 어? 덕고 어디 끌려가는데? 응아 네. 맵도 골라볼까? 이 김에 대도시다 야맵 짓는 중아 이거 파쿠르 포탈 좀 하고 있자 놀고 있자 여기서 응 네. 오케이 어 이건 또 뭔데? <웃음> 대도심에 배. 어 내려가자. 싱크홀에 아, 이건. 맞아. 싱크홀에 이거 빨간 거 세트 파괴만 있다. 파란 게 어렵더라 은근히. 어 큐브 오브 데스 맞나? 뭐야 음... 어, 이기어야 이거 눌러봐봐. 어 큐브 오브 데스 해봐야 된다 우리도. 몰라서. 아오. 싱크홀. 크럼블이, 뭐라고 해줘야 되지? 장난 아닌데, 이거. 땅 갈라지고 난리 날걸, 이제. 개판이로구나. 왜나 LCT 들어갈래. 아, 잠깐만.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로 가지 마라. 레전드인데? 응. 음. 들어가. 우와. 괜찮다. 야, LCT에 있으면 살수 있나? 할수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웃음> 난 망했다 벌써 <웃음> 이미 입주했다 <웃음> 야 일단 이거는 밖에 나가도 그럴 그래,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음. 어? 뭐야? 블록이 순식간에 몇개 사라지? 아 싱크홀 때문에 그럴걸 막땅가랑앉고 난리 난다 지금 개 파이네 여기 우와 막 깨진다 어, 그런다. 막 깨진다. 저게 데스큐브일 건가? 막, 검은색 블록이 움직이면서 뭐다 깨고 다니는데? 어, 아, 진짜. 아, 그막그야나 아, 그거... LCT 옥상인데. 야. 야, 아, 이거 높은 건물에, 이, 이,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떨어져서 죽구나, 그러면. 무 높이 있어서 떨어져서 뒤지고. 어, 죽었어. 어, 뭐, 뭐 하다 죽었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데스크브 했어. 와, 내가 네, 죽었어. 을전동 뭐. 그. 데안걸리려면 어. 데스큐브 저거, 다음은 뒤진다. 수초도 뒤진다, 저는. 어. 뭐, 까만 색깔이 움직이나? 움직이나. 까만 색깔, 블록이 그냥, 검은 색깔블록이 점점 생긴다. 생긴 생긴 생긴 생긴 생긴. 와, 경 무섭다. 염색 유리블럭이 계속 왔 오. 와, 되게 무서워. 오, <웃음> 야. 염색. 와, 나 쪼개질 뻔 했어. 검은색 스테인글라스로 생겼다고, 같이 생겼다고. 어. 어. 어, 보인다, 보인다. 아, 이거 유독가스 같은 느낌이네. 다 하면 사라진다. 우와. 오, 미국 간다. <웃음> 괜찮아. <야>, 개무서운 <개구소 웃음> 게임. 와, 싱크홀 커지는 거 봐, 미친. 야, 큰일 오. 났다. 너 밖에 몰래, 와, 싱크홀 봐라. 어미신나 어디로 가야돼? 야, LCT로 온나? LCT 안전하다. <웃음> 이따가 다 같이 뒤지는 거야이가 어, 불법 건축물이지만, 그래도. 어, 중앙에 떨어졌네. 어, 일부러 내려왔다, <웃음> 내려왔다. 점점 어. 사라져가는데, 땅이. 내려가길래 안 됐어. 차라리 위에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아, 같은데. 이거 맵 중간쯤에서 잘개 깨야 됐네. 맵 바깥으로 야, 진단에, 가면서 야, 가지, 마, 진단에 바깥에 진단에 가지 말라는 건, 음, 한, 가운데선 싱크홀 있고, 한쪽엔 그거 있어서 그런가 보네. 2분 35. 중, 어, 중간과 끝의 머리에 중간, 어. 어. 응. 어, 뭐야? 재앙의 별, 그게 뭐지? 어, 어 내, 내 눈앞에서 떨어졌는데? 어. 7, 6, 와, 내 앞에, 와, 민... 별 생긴다, 와. 민규, 살았나? 나 살았다. 오케이, 살았다, 나도. 끝. 나, 나 살았다, 어. 아, 이거 두, 와, 두 배, 배만 더 배, 버텼으면 또 좋아. 야, 우리 세, 세, 명 버틴 시간 다 합쳐봐봐. 난못 버텼다. 아니, 옆에 있는 거, 빨간 숫자 다 합쳐봐봐. 야, 보세요. <웃음> 야, 아, 야, 방금 거 이거 좀 쉬웠다, 근데 이거. LCT 올라가 있으니까 무조건. 영암 차오르고 발바닥에, 발바닥 끈적해지는 거. 어, 이거 가자. 여보세요? 엄청 인 재밌어 보이는데? 이건 도시로 하는게 낫겠지? 도심에야덕쿠 아니 토덕토 이거 하자니까? <웃음> 뭘 자꾸 버튼을 눌러서 니네 혼자.. 니네 혼자 아는 거로 바꾸고 난리야 나도 몰라 왜그래 아니 네가 아니 니만 깨고 싶었다면 이해해줄게 으아. 너 그거잖아 야니애들 네 어디있냐? 나.. 나 빨간색 LCT 아 어, 점프를 못하는거네 달릴 수는 너무나 어. 렵다 이거 LCT로 무조건 달려야 된다 이건 달려야 돼 l c 달려야 된다 이거는 달려 발이 달라붙는다니 점프가 안된다는거지? 어어 진짜 안된다 진짜 안된다 흑은 흑이. 용암이었다 유리노 유리. 용암이었다 그것도 용암이가 짙은 참나무 빨간색 테라코타 이슬라바 글래스 블록 어? 도구도구 여기 올라온나? 어 나도 지금 거의 있다야 검은색 테라코타는 괜찮나? 아 미친 나 갇혔어 응? 갑자기 왜 갇힘? 오케이 오케이 윤나는 화강하면 아니, 괜찮다 용암바트 갇혀 도 혼자 레전드 왜? 아 이거 블럭이 용암으로 바뀌는구나 어이씨 깐아나 참나무 나 판자 바뀌면 나 죽는다 오오오나 깜짝 놀랬어수고오 바뀐다 아 찬다 블럭 바뀐다 여기는 그냥 높이 아, 있던, 잠깐만! 마... 높이 있던, 있던 <웃음> 없다, 아 잠깐만 높이 있든 낮게 있든 다를게 없다 눈치게임인데 이거 음. 오오오 와야 용암봐야 됐다 와아 어, 어, 어, 안돼 내눈앞에사하 죽었어 덕군이 <웃음> 괜찮나? 아직은 살았다 아 이거 위에 있는다고 될리이야 어우 씨 저런 좀... 위에 가는 게 오히려 더안 좋은 거 같은데? 어 위에 가면 달 떨어져서 죽는 거 밖에 없어 아 이거 그냥 눈치 게임이다 야어 탈출해야겠는데 지금 <웃음> 야 그리고 이번 판은 히테인인 게더 안전했다 수환이 나 살려줘 왜? 어디 있어? 나 LCT인데 피, 바닥이 전부 용합니다. 어, 야, 낙뎀 없는데? 오늘 LCT인데? 있다. 아, 여기. 아, 봤다. 봤다, 민규 봤다. <웃음> 와, 나 살려줘. 민규 스샷 찍어 놨다. 둘, 둘, 중에서 뭐지? 아, 둘 중에 하나만. 으아, 나 간다. 괜찮다 야, 아직 살아 있는데. 민규 사망 임종했다. 야, 독구 옆에 있는 다른 LCT 있나? 오케이. 여기서 어, 내려가서 어, 그렇게 뭐. 돌아다니고 어, 뭐야 너왜 거기 있어? 난간에 있는데 너고 야, 얘 깨겠는데? 야, 깨겠다, 얘 깨겠다. 자리가 분 지났는데 나 1분 남았네 여기 뭔가 를 먹었는데 아이템. 어. 뭐 먹었다. 그렇어 오, 오, 야야 거기 고기 낙하 먹었다. 야, 거기에서 뭐 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더니. 어, 살겠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니다, 갑자기 확 변할 수도 있다. 어, 살겠네. 살았다, 6초 남았다. 생존 확정이다, 이 정도면. 8초. 8천... 야, 이거 그냥 분수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이겼는데. 아니다, 뭘 바뀌었다, 이거. 야. 어, 나안 바뀌었어, 내 눈에는. 사람마다 다 다른가 보네. 이제 다른 거. 뭐 해보지? 스타그래프트 야, 외계인에, 아, 안 되고. 플로 이스라바 <웃음> 야, 이거 개빡센 거 해볼래, 이거. 이거 해보자, 개빡센 거. 저, 헌트는 뭐지? 어? 크리처비 헌트가 뭐지? 헌트가뭐 우리 잡으러 날라오는 아헌트 그거 그거 아니고 사냥꾼 아이그 약탈자 그런거 나오는거 아이가 어제날 이거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 당근 가자 당근 들어온다는데 어 당근 들어온 날 이거 렐름 들어올줄 아지 민성이 뭘로 해볼래 아, 당근 들어오는데 한판은 그 약한걸로 할까 어 정글 매으로봐 나이 나나그 피.. 그거 이거 점프를 가고 있자 오케이 당근 빨리 온나? 대신에? 아 당근 오면 약한 거 하고 빡센 거한판 하죠 응 음. 당근 오면은 키오스다 미쳤나 나.. 나 그럼 거 한번 더끌 거다 나그근 빨리 <웃음> 그냥 잘 거다 내일 학교 가는데 난안 간다 예스 안돼 가서 문이나 문신... 난... 봐라 뭐라고? 아, 떨어졌다 이거야. 점마래 떨어진다 이거. 나여기 어. 와. 와. 와. 아, 와. 어, 얘여기어 뜨기가. 아. 이거다 으악, 나 떨어졌어. 아, 저기 전에 갔었는데. 으악! 아우! 아우. 괜찮네, 으악! 바닥 야. 졌다 태초마을이다. <웃음> 아, 게팅 오버리신데, 이거 그냥. <웃음> 어거 나왔어. 두루. 두루. <웃음> 으악! 으악! 자, 떨어졌다. <웃음> 떨어졌다. 확실히 간단하면서 재밌는 맵이니. 당근 들어왔냐? 알았다. 아, 당근 오면 온다고 뜨지 않을까? 응. <웃음> 음. 우리 지금 할할할우 sure 아직 안, 안 된다 이가 음. Sure is a l i g h 당근이 살아 있. 다 어, 아니 얼라이브가 어, 아니라 어라이브. 어라이브 어라이브 도착. 아왜왜안 넘어가지냐? 얼 얼라이브 아니야 누구야? 캐롤 당근이 살아 있. 캐롯은 사라져 캐롯은.. 캐롯은.. 그.. 얼라이브보다는 데스에 더 가깝다. <웃음> 임종. <웃음> 아.. 아이다.. 아이다.. 데스란 말 말고 페리시란 말을 사용하죠. 야! 페리시. 오케이 이렇게.. 아 안돼! 이게 떨어져. 캐롯 is eliminated. 와저거 타라고. 씨. 어. 저 엔드막디 저거 타라는.. 어. 어. 저.. 봉타는 안된다 아, 그러니까. 아 미친. 이발사는 아, 떨어진 거반나도고 방금. 아저 형광등 너무 어렵다 저거. <웃음> 갑자기 저런데 함정이 있네. 형광등. <웃음> 야 형광등이 길 막고 있는 것도 있고. 아이 씨발. 형광등만 오르는 것도 있고. 어야 당근 왔다. 하필 주황색으로 뜨는데. 약. 약 당근 여기 있다. 야 당근 파쿠르로 와봐 아. 아, 아니 당근. 아, 아. 아니 이것저것 막 누르지 말고 아이 당근. 아 당근 여기 있는데. <웃음> <웃음> 거기 또 당근 이 있는. 박 당근 말고 이 당근 말하는 거. <웃음> 이 당근. 아, 예. 그... 나 여기서 자해해도 되나? 아. 민규 열로 와봐. 아아아 아, 아. 눈 나랑 같이 자해할사로약 어 랜덤 맵으로 할까? 아니다 그맵랜덤이하는데 맵 우리 걸린다. 이거 정글로 해놨다 맵. 정글? 응. 이렇게 정글. 랜덤 정글? 맵 h a 빈셀렉티 n 야 그냥 아. 하자. 다. 어, 랜덤 하자 그냥. 쉬운 걸로. 한번들어는 몰래 보자. 야 그냥 영화만 해보자. 어, 용암 모드만 해보자. 어, 점프 못하게 말고. 어, 됐다, 이렇게. 어. 얘 이, 그건 뭐? 하나 넣어보자. 어. 싱크홀은 재밌더라. 오케이. 싱크홀까지만 하나 넣자. 오케이, 가자. 갑시다. 이거. 가자, 좀. 됐다. 싱크홀이랑 용암이다. 이거, 뭐, 뭐냐면은, 블럭 중 하나가 용암으로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거임. 응. 그리고 싱크홀은 이제 가운데에서부터 천천히 싱크홀 뚫린다 일단은 겉으로 이동해야 와 이거 눈와 눈불럭 블럭, 눈불럭이 변하면 레전드인데 눈블럭 어? 변하면 빠레전드와돌막 <웃음> 돌계단 이런 거 변하면 여도해봤네 니네도 어디 있냐? 어, 물이, 물이 용암 물작봤터 회색 콘크리트. 회색 콘크리트. 이거 화면에 자꾸 뭐 블럭 아이템 보인다 이거 그 용암으로 바뀌는 희로그. 거다. 미드 포크로그. 그 우와. 달광석. 설마 눌러도. 우와 나 떨어졌다. 나 망했다. 우와 나 무시라고. 우와 <웃음> 죽을 뻔했다. 유리는 용암이었습니다. 스노우 뜨면 레전드? 흰색 콘크리트. 뭐 그니까. 설마 코블스톤 계단. 코블스톤 계단. 아, 허말이우주팔 아니겠지? 어, 다행이다. 오 어, 다행이다. 나 얼음에, 얼음에 떨어졌었는데. 오렌지 주황색 라코타 돌계단. 돌, 단 아니, 돌벽돌. 아, 맞다. 돌계단 떴다. 눈부... 야, 눈부... <웃음> 야 <웃음> 뭐야. 야, 뭐야.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못됐다 와, 미친놈 뭐야. <웃음> 와, 진짜 눈물 럭 걸리네. 와, 돋됐다. 그대로 가버렸다 ]다. 와, 돋. 더... 아 근데 다 그런게 아니라 일부만 바뀌네 아이템 어어어 어, 어. 어, 조금씩 어, 바뀌데 덕후 정확하게 갔다 어 나도 아나나 그러니까. 아, 나 그냥 올라가고 있데 갑자기 바뀌었다 나도 <웃음> 와야 여기 당근봐라 당근 어디있냐 <웃음> 당근 꿈탈이 어디 하나, 하나에서 하나존보하고 있는데 어디? 너 그러다 바뀐다 <웃음> 어디? <웃음> 그거 눈산 위에 아 보인다 어어둘다 <웃음> 어, 어, 있는데 니도 죽었구나, 안녕 <웃음> 블럭 세개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려고 <웃음> 당근 뭐야, 당근 고문하고 있다 여기도 <웃음> 당근이 울타리 바뀌면 죽는다 <웃음> 어. <웃음> 야, 야 싱콜홀 넓어진다 싱콜홀 어딨는데? 아, 내더 아, 앞에 그러네 아, 근데 싱콜은 재밌다 이거 넣자 계속 <웃음> 싱콜 가운데 계속 뚫리고 있다 누리불로 응. 어허 uh -huh. 풀블럽 이건.. 먼저 모르겠다 이게 뭐지? 으악 으악 뭐야? 아 미친 아 여기 개꿀자리네 크리.. 크레인 크리... 아니 그냥 당근 그, 사망했나? 그 걸렸다 그냥 유, 용암이 이쪽으로 얼음 왔다? 얼음은 용암 오 위에.. 크리파린계단에 용암 민규 독캠어야야 야 울타리 개꿀인데 그냥 울타리는 안 변하는데 지금 <웃음> 빨간 양털 설창설창 다른게 버는.. 다른게 그래서 파주고. 어.. 울타리는 어, 괜찮은데.. 옆에가.. 내가주지고 빨간 옆에 양털.. 야 조심해라 야 양털 되겠는데.. 프리즈마린? 어.. 프리즈마린.. 계단.. 뭐야 나 혼자 살았나? 어.. 어.. 어 근데 울타리.. 와.. 윤나는 돌기.. 반블러야 어, 아, 여기 프리즌 그, 크로스볼.. 돌지. 잔디블러.. 어, 프리즌 아, 크로스볼아이 참나무.. 음, 예. 끝났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야 울타리 이렇게 안 변했는데 끝까지 어 어, 컷 그냥 컷 거기 계속 있지 옆에 아, 그옆 옆에 에암 때문에. 나 여기서 자해할래아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이 뭐야 뭐야 뭐야 메테오의.. 생명체.. 커. 무서움 4개짜리다 네 이거 <웃음> 어? 어? 야 괜찮아? 아.. 아.. 아.. 안괜찮아 <웃음> 잠깐만 뭔데 이거? 브리스 이거.. 네개짜리 크리쳐 피쳐.. 피어.. 어두너 머리온거 아이가? 그래서 한거다 하드코어 한거 하나 해보자 응 음. <놀네>, 야 굳이 하니까. 다른 옵션까지 건들 필요는 없다 응.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놀라> 이게 지금 <메>, 메테오랑 또 뭐라고? <놀라> 뭐라고? 메테오 <놀라> 어 메테오 <놀라> 어 메테오 뭐라고? 자이언트 슬라임 야 헌트는 뭐지? 헌트 위더 와이 유령.. 일단 유령 돌아다니네 <놀라> 미던인거 같은데.. 야 L C D 파아 죽겠다 리더가 이거. 대놓고 사람 죽이고, 언더 유령이 사람 죽이고. 뭐 뭐야. 와. 리더 와. 세 마리 댕해봤네. <웃음> 야, 개바다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뭐, 댕 뭐야, 씨. 여기. 와, 여기. 뭐야, 씨. 뭐야, <웃음> 뭐야 와, 이거. 이거. 슬라임 슬라임. 야, 슬라임 아, 큰 하겠다. 슬라임 하나 있고. 어. 근데 이놈 막벽 타는데. 와, 슬라임 뭐야. 오, <웃음> 어, 떨어졌다. 죽었다. 아, 야, 슬라임 없다, 개이득 어, 다시 나왔네? 아, 유성 떨어지고. 뭐라고? 와, 슬라임 모델이 큰데, 저거. 헌터의 정체를 알았다. 뭔데? <웃음> 귀신 스킨을 한 좀비 있다. 아, 진짜? 아, 진짜 빡세나? 근데... 아니. 미규 어 야, 위더가 더 빡센데. 와나 <웃음> 위더한테 얻어 터졌거든. 야, 높은 곳 올라가지 마라. 어, 잠깐만, 나벌 앞에 위더 있었어. 어쩐지 위더 걸리더라. 어, 아퍼, 씨. 오, 어, 기적이네. 어디 있냐, 민규? 어, 야. 죽었다. 임종. 어, 죽었다. 아, 뭐 때문에 죽었냐? 위도, 위도 맞고. 아. 위도 없겠나? 와, 씨발, 위도 맞아. 플라임 여기 있네. 플라임 아, 피, 플레이어인데, 순간이동이 있네. 어디, 어디 어떻게 이동? 한 어, 이거, 숫자키. 핫바에 맞네. 있다. 일, 어. 1번 있네. 아, 그냥, 이거, 마크 솔직히네, 이거. 아, 동호의 뒤에. 아 여깄네 덕구 아저 개빨이 쫓아오구나 저기에 헌터 와헌터 앞에 안보인 비췄네 그래도 어 아직도 살아있어 살아있다 여기. 역시 존버 아, 이게 뭐냐 이번판은? 와 존버 이런... 개잘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얘저보 유령만 나아 유령은 아, 없 유령은 죽었다 다탈락이가와 개어려운데? 아 정면으로 참아 말... 아, 아 정면으로 아니, 저게 정면으로 좀 도망간다 싶으면 유령이 뒤에서 친다 저렇게. 에, 아, 이거, 야, 이거, 점수파, 이거, 초기화 시키자. 어. l o v and love. 초기화 아, 시킬게. 나, 무슨 모델 해보지? 이거, 아침만 나오게 하고. 잠깐만, 롤은 이제. 아이거 야, 야 이거 킬까 뭐가? 이거 디제스더 스타 이거 그냥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다 한, 가끔씩 어. 상관없이 무슨 뭐든지 켜둘게 야 게임 모드 한번 니들이 골라봐봐 잠깐만 이거 점수판 초기화는 없나? 아니 고꼭 이런 거 해야겠나? <웃음> 어, 뭔데? 이번... 이건 뭐인 부분 이거는 크리퍼메테오 파이어스킨 파이어. 아니 꼭네 짜리 해야겠나. 뭔데 <웃음> 뭐 골랐는데 그냥 겁나 어려운 거두 개. 뭔데 몇개 몇 나는 건데. 사이클론 가볼래. 사이클론 해볼까. 음. 사이클론 산성비. 와, 삼성비면 어? 밖에 못 나가. 야, 이거 맥시멈 스트레스 해볼래? <웃음> 어, 해보자, 해보자. 어, 개 어려운데. 거. 이게 제일 어려운 아니, 거 아니,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다. 사이클론, 사이클론 가자. 가자. 사이클론. 맥시멈 아까했터 우리 틀린 거이가 음. 건물 옥상 안 되고, 일단 번개 때문에. 어... 하드코어 안 돼. 아, 하드코어 꺼이. 아 너무 어렵다, 그거. 하드코어 하면 뭐, 그램, 그램? 어, 그래? 어, 그간. 장난아니게.. 아야 그냥 어. 노발모델도개어졌던데아 그냥 어, 아.. 말그대로 말, 말 이거 점수판 초기화는 없나? 없는거 같은데? 어 그냥 없네 일단 까자나나나 나, 나, 레디 박았다 당근 박한 한 명, 한명 아, 레디 안 박은 놈이 있어 아, 오케이 어, 정글맵.. 새로 본 맵인데.. 처음 본 맵인데 에시드레인 어, 정글에 산성비 해봤는데 오, 왜개 에바 다 이거 한, 한성비인데, 야전 천둥. 야, 일반데이거는 어? 한성비에다가 뭐였지? 천둥. 아, 나무 밑에 쓰고 있어야지. 야, 플로도 홍수, 까지 있는데? 어. 한성비, 홍수, 홍수에다가, 그 뭐냐, 썬더볼트, 뭐라 하냐, 이가 그러니까 뭐. 산성비에 호수 레전드한성비에 홍수에, 장면. 그것까지 번개, 번개. 번개. 와, 이. 유... 아, 야, 뭔데, 이게빡세다 야야 야, 한성비랑 일단 번개랑 같이 있는 게봐다 아니 홍수랑 번개랑 응 한성비가 블럭 녹인다고 말겠는... 어 블럭 녹인다 개반이. 니 피도 녹인다 엄청 야 천둥 떨어진다 아, 천둥 개무섭네 와 홍수 미쳤다 야 잠만 홍수에 대기 블럭 방 녹는다 뭐 소리 니애도 어디있냐 홍수 와야 여기 왜... 물 찬다 야 아, 아래쪽 왔는데 아래쪽이 물 차가지고 더, 더 빡센데 어 아, 물 차면 안 야, 된다. 야, 물 차면 잘 강제로 잘 사망인데. 잘 야, 물 차면 강제로 사망이다. 아래 있지 마. 물 너무 빨리 차는데? 오 어, 그러니까. 개 어렵, 아 맵이 존나 어렵네, 이거. 맵 때문에 더 어렵다. 어. 얘나 죽었다. 벌써. 맵이 너무 어려워. 난곧 응. 죽겠다. 갈데 없다. 일단 나무 좀 타야겠다. 민규거 보고 있어, 이게 어야 한성비 좀, 정말 정말 아프네 왜서? 사... 어 산성비 한대 맞았다 어 아퍼라 어 진짜 아프다 산성비야? 저거 사, 어, 어. 살살 녹는다 저거 내려가좀면 어, 갔네 준다 아어 민규 니 다리 잘 잡았다 문제가 있다 자리에 많다아 근데 거기가 제일 꿀잔리인것 같은데 어 나무 나무 다 없어진다 와 나무 없어진다 음. 뭐, 버틸 때 떨어진다. 산성비 때 버틸 때고. 와 번개. 와 민규 사망. 어, 번개를 줬는데? 당근 살아있게 아직. 어, 어 번개 맞았나? 아 나. 나어 당근, 당근 살아있다 지금 야, 야 당근이 배운다. 제일 꿀자리다요. 그러니까 야. 야, 저 산에 올라갔어요 일단. 어한대 맞으면 죽음 한참간대 한한대 맞으면. 아나 나 초반에 나뭐 본다고 못해가지고. 번개. 어, 와 당근 잘한다. 번개 뽀록 맞고 죽었네. 당근 번개 맞았. 당근 몇 초? 몇분몇 초야? 어떻게, 어떻게 봄? 있다, 뜬다, 밑에. 있, 몇 초. 있네. 몇 초라고? 2분 2초. 1분 23초 버텼다. <웃음> 83초? 나 1분 44초. 2분 2초인데 딱, 어게하나 아, 어, 122초 버텼다고? 아, 어, 나, 나 괜찮아. 나 1분도 못했다. 자리 못 잡아. 스트레스, 맥시멈 스트레스 개어려울 건데. 야, 이, 건 뭐임? 피얼더 다크가 어, 뭐지? 이건 뭐임? 그, 아마, 그거, 눈 멀게 할걸 헐 히어로 아, 아눈 멀면 대신 못해서 눈 멀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늘진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다 해볼까 한 번? 뭐 스케터는 뭐더라야프리셋 뭘로 했는데? 다 치어러보고 크리퍼메테오, 파이어볼 와일드 코우 제이스 야 하늘의 재앙인데 이거 해볼까? 어? 오케이. 해볼까? 야, 오케이. 해볼까? 야 잠깐만 세트 한번 보자 하늘의 재앙 썬더스톤, 크리퍼메테오, 파이어볼, 파이어스톤 개랄한 <웃음> 어? <웃음> 아, <잠깐만 봤지. 웃음> <웃음> 놈이다 이건 정말 읽어봐라 <웃음> 그래 가자 이거. 이거 이거 가져 죽으러 간다 어, 블럭도 해파티겠다 야, 이거, 무한모드 켤게. 무한모드 말 어, 누가 더 많이 버지 아, 끄지마, 버티는... 끄지마. 아. 켰다. 무한모드는, 무한모드 끄면 그거 된다. 하드코어 꺼. 하드코어 꺼. 잠깐만, 무한모드 키면 180초 이상 간다. 끄면 180초까지고. 야, 너 동거리 렉이 봐아라 어, 또, 또 이거야. 아 뭐냐, 음, 선더스 밖에 뭐, 나가지 말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요, LCD 파티 연구합니다. 뭐... 야파이어스톤파이어스톤 <웃음> 아니면... 뭐지? 그냥 약간. 뭐, 건물 안에 가있어라는 소리 같은데. 포켓몬 아니가, 혹시? <웃음> 의약 <웃음> 어! 미친, 유성우 떨어진다. 오오뭐 떨어진다고? 유성... 와저 뭐야 마그마 불럭 떨어진다 <웃음> 아 저게 파이어스톰이구나 어. 얘 개무서운데 도망 이거 네. 도망가 건물에 있다고만석 오케이가 아니야 도망가 왜왜왜 왜, 왜. 건물에 왜 천장이 금방 뚫히거든 어 <웃음> 천장 뚫린다 이거 어, 뭐야 천장 뭐야, 씨, 여기 뭐야 천장. 아니다 난 괜찮다 아, 난 덕구 니가 보인다 안녕 덕고 반갑다. <웃음> 본 <사람>. 누가 선택을 <웃음> 받고 살아남을 것인가. <웃음> 야 무서운데? 야, 그냥 자리 완전 빠리잖아 이거. 어? 잠깐만 내 밑에 누구 있는데? 너 누구냐? 어? 당근 나 있다. 아니... 위로 올라온나? 어? 여기 올라온다 안전하다, 여기. 안 된다. 거계단 계란 없어졌다. 계단이 없다. 사다리 있다, 잘타 보면. 와우, 내 위에서 자꾸 폭발 소리 들린다. 야, 미쳐 미처... 내려가야겠다, 이 잘, 잘 보면 중간중간에 점프면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오지. 아, 근데 너, 너 무섭다, 지금, 저기 와우, 이층다 뚫렸네. 밑에다, 거의 다 뚫렸거든, 여기 밑에. 그 사무실이다. 아, 저 마그마 블록이 그냥 다 관통이구나, 아예. 어, 그냥. 완전 아예, 아예 관통은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니다. 다 그냥, 다다다 아니다. 다 그냥 한두 칸 정도 관통하고 만다. 아, 그래? 어. 아, 그렇네. 여기서 어, 멈추네. 일찍는 오히려 더안나좋 아, 정나 아파. 뭐 맞았지? 쟤 아프네. 괜찮다. 아직 죽은 사람은 없네. 이정거면은뭐 아직... 나쁘진 않네. 뭐개총알이 <웃음> 어, 발견. 반갑다. 어디있어? 저 멀리 있네. 난 인규 바로 옆집에 있군. 나 이게 무슨 건물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나 LCT. 저거 LCT다. 저. 아, 아 야내 밑에 있는 거 당근이냐? 음나 어. 아직 있음. 그렇네. 내, 내 어딨음? 나니나 안보였는데. 나, 나, 나니 위에 내, 당근 위에 있는 거 나고. 아, 맞네. 위, 에 있네. 마그마 불렀어요. 여기 사단 구멍 있다, 야. 아이고, 거기, 거기 몇 개월 떨든지 안다. 아직까지 어? 괜찮다. 어, 다 부서져요. 나 피가 없다, 지금. 이거 싱콜은 없지 어, 싱콜 없지. 아, 다행이다. 와, 아, 분... 지금까지 왜 이리 불편한가 했더니 자동 점프가 켜져 있어. 와, 내 눈앞에 안... 떨어졌다. 번개가 제일 무섭다. 아, 나 퓨, 피... 나 퓨린데, 지금. 한칸 남았는데. 총알은 그쪽으살만함 어. 안 되겠다. 한칸더 내려가야겠다. 이쪽 개 무섭다. 쯤 아직까지, 아직까지 살만하다. 아, 예. 오이씨. <웃음> 뭔데, 저, 저, 어, 총알 냠냠. 와, 닫고풀필 위부로 내려왔다 던져봐. 2층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다 저, 저거 누구야? 아닌가? 아 이건 건물이 제일 높은 데가 가라아아아 막아 아, 아, 어, 높은 마감, 데는 좀다 까지는데 좀 걸리니까 다 같이 LCT로 그래 다 같이 LCT 나나이동아 막아 먹은 거 나가지고 아파. 나 계단에 있는 한대 맞았다 오. 야 이거 PK 된다 뭐? <웃음> 에반데? 에반데? 으시 나... 어? 나... 깜짝이야 아니, 어, 당근, 채소 쳤는데, 피일이. 데미지 받았다. 아, 나, 나 진짜 큰일이다. 당근 개피, 당근 피 3이잖아. 응. 어딜 구라질이야. 아, 아, 근데 피 안, 아, 피 다네? 어, 이제 1이다. 아, 잠깐만, 한번 실험만 어, 어. 해본 거다. 어. 당근 지금 체를아이구야 죽였다, <웃음> 그냥. 실험체다, <웃음> <시름체다, 웃음> 너는. 아, 저건 좀 심했다, 솔직히. 야. 아, 나도 어. 이거 방금 말한 거다. 소리소리 <웃음> 어, 4분? 당근. 뭐, 살아있네? 어. 살아있으면 내 안정. 거의 다 살아있다. 이런, 내가 죽는 거고. 어, 니네, 아. 내, 내, 내, 손을 아, LCT하고 <웃음> 저 빨간색 다붐 벽돌검, 미안, 미안, 타살해서 미안해. 아, 미친, 화염구 한대 맞았어. 어디 있어, 니들나 진짜 당근 죽였다. 어, 맞 여깄네. 나 의심하였다. P1인 게 거짓말인 줄 알았지. 탭키 누르면, 나온다. 어, 이거. 어, 나오는데 난 거짓말인 줄 알았지. <웃음> 나는 중간에 <웃음> 낙대는 잘못 받아가지고 체력가였어. 어, 당근 괜찮나? <웃음> 와, 와, 크리퍼 맞았어. 어이씨. 아프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 격구가 제일, 아, 격구란다. 민구가 제일 찼는데. 어, 그렇네. 나, 나, 나 약간 위치가 안 좋다. 내가 제일 작다. 그러자 반피 차이라도 상관없다, 반피 차이는. 야, 반피로는 분은 내가 위치가 필요해. 너무 안 좋다. 어디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있던데, 그냥 계속 아, 있거든. 여깄네? 여기, 여기 야, 너무 살리안 좋은데? 계단이 다 터져가지고, 갈방국이 없다. 아, 뭐야? 떨어질 수가 갑자기 없지? 폭발이 잘 막아. 잘 떨어지면 된다. 밑에 마그마 블록 이 있으니까, 질빌림들잘 <목소리> 보면. 우와, 씨, 크리프스. 락 아, 말아가지고, 안대가리 쳐맞을 5분2 6초 여기 서다 뚫린다 이제 오샛 길이 있긴 했는데 가면 안되겠다 그쪽은 있는데내 맞은편에 있는 저 빨간건물이 지금 제일 안전해보이네 여기 한번 봐볼까? 안쪽에 어? 여, 여기 덕구 있는데 아닌가? 덕고 어딨노? 네가 아, 있는 건물이 안쪽. 제일 안좋은것 같은데 아리다 아리다 덕구 이쪽이다 덕고 여깄다 야, 내 건물은 동네북이다. 나좀 이따 죽을 것 같다, 나는. 어이구, 충환이. 충환이, 이쪽으로 어디? 이쪽으로. 어디, 어디, 빨간데? 여기, 어. 으아. 덕분에 있는데 밑에 있다. 이렇게, 위험한, 어, 맞지? 덕, 거기 있어. <웃음> 빨간데가 지금 안전하게 라고 엄청 안전하거든. 야, 그래. 보호포차리 갚아주었다. 오기만 하면. 오, 템파민. 내 체력이 국한밖에 음. 없어서 그냥 스치면 음. 뒤진다, 어차피. <웃음> 똑같다 <웃음> 빨간 내가 안전함 안쪽은 와충환이지 바로 지에 번개 오! 오 됐다 나 들어왔다 <웃음> 빨간 건물 오 범간 안 많이 아, 안전함 많이 안전한데야 많이 안전하다고 아니 어떻게 내려가지 번개만 안 맞으면 진짜 괜찮다. 어 더... 어? 어, 어. 덕구 왔뇨어야 그건 <웃음> 어디서 났냐 와추오다아 <좋아>. <웃음> 아, 진짜 아, 그런게 있구나 어? 어 중간중간에 보면 떨어져 있다 어디에? <웃음> 또뭐 <웃음> 나는 <웃음> 저쪽 건물에서 살기 위한 야반 도주를 또 파이팅. 어이. 갔으판이물 공부 떨어지는 수가 많아져. 애물다아도 되나 혹시? 물은 어, 괜찮다. 물닿아도 닿아, 물 됨. 음, 음. 아 홍수만 아니면 되지. 어, 어. 와, 이땅바 뚫혔는데. 호스에 산성비, 뭐 그런 겨랄 맞은 놈들만 아닌데. 야, 야 그래도, What? 민규가 제일 피 많은데? 아, 아 민규, 민규 지금 다리가. 나는, 나는 재수없게 아. 좀몇대 맞아가지고. 아, 민, 아 민규 다리 여기 다리가, 다리가 찮네난 야반 도주하다가좀 맞았다, 조금. 야. 난도주할땐또안 맞아. 오케이, 미안. 당근 다음부터 PK 안 할게. <웃음> 야, 뭐. PK를 끌수 어? 있나? 뭔데 민국 가는거가? 야 셰스로라도 안들었네야야나번게많았어 오케이 템파밍 <웃음> 어? 게, 체력 게, 체력 1위다 나헐 찔리네 템 하나 주웠다 개 뛰어 오케이 야 반도주 했나? 이게 어. 빨간 아, 건물로 아니, 아니. 온나? 아 멀다 멀다 너뭘다개먼데어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 와, 이거 불안 가방 꺼진다 심지어 이거 불안 꺼진다 진짜? 어불 음. 눌러도 안 꺼진다 저거 아난또 아, 몸에 불붙은 아. 거안 꺼지는 줄 알았다 아 이거 블록 파괴 자체가 안 돼가지고 어 맞아 8분 29초 겪고 어, 왜그 염하게 여기 있는데 아 그래도 이쪽이 빨간 제이 제일 안전하다 그래도 이거야 제일 안전하다 총관이 지금 에스틸 자기가 일찍 다 뚫렸다 완전 어 야반도 자기를 잘 했다 도주 안했으면 LCT와 함께 오나죽었다나 아, 한... 8분 4 0초아 죄송. 없다 8분 50초다 아 8분 50초 나 덕구랑 똑같다 근데 와, 민규 와. 황금 사가 먹어가지고 오나 어, 미친 낙사 어, 체력 빨아줘. 뭐, 낙사됐다 낙사 낙사. 레전드데몇 초인데 뭐야? 어? 와 <웃음> 어? <웃음> 어? 어? 낙사 와. 낙사? 낙사 싫어? 낙사 싫어 가나 어, 나 500... 야야 <웃음> 야, 민규 점수가 안 좋다 오오오에를는 어, <웃음> 어, 어, 7을 빼겠다 나는 야, 야 3초만 된다. 더 버티지 하필이면한판더 할래? 야 이거 개 재밌는데 괜찮아? 나 이제 간다? 오케이 어 간나 뭐? 3시서한 판만 더 할래 나 내일 학교 가야지 오케이 맞네, 내일 학교 가네. 나도 내일 학교는 간다 나..난 어. 안 간다 뭐? 저꾸리도 아까워 방까지 이제. 오케이 야 이걸로 와볼까? 맥시멈 스트레스 어, <웃음> 아이씨 그거 아. 녹는다 우리 해보자 한번, 한번 해보자 뭐 있는지 볼게 헌트 용암바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크리퍼메테오 개 어려운데 아 개팔이네 그거 설정에서 수 없나? 응? 설정에 가져갈 수 없나? 약간 커스텀으로 할수 있긴 한데 해봐, 맞대 아 근데 너 어둠에 대한 두려움 뭐잉? 여로 와봐 몰라 나도 해봐야지 알지 어두운데 못가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냥 야아 방해하는 걸거야 어둠을 잘 두려웠는데 다물하면 그럴까 아마 눈 멀게 하는 걸걸아 블라인드? 음. 맞아, 눈 멀게 하는 걸까 뭐야 민규 왜 나갔.. 나가... 아. 아 민규 나가있다 음, 나갔네 나가 덕구가 안 누른 것 뿐이다 덕구 어디감? 뭐 자해하고 있다 아.. <웃음> 저희 나와 여긴 내네 자리 있다 아 맵, 맵도 이거야? 어렵디 플로우 와, 이슬 라바 와 용암에다가 헌트 헌트? 헌트가 그냥 그거지? 어 그냥 우리, 우리 사냥당하는거지? 크리퍼메테오 어야 이거 빨간 빨간 집에서 시작해야겠다 오늘 에 같이 가 자꾸러면 너다 살이 있다 어?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오크우오크우 이거 아니냐? 어, 야 개무서운데 뭐야 나 이거. 뭐야? 나왜 죽은 거야?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웃음> 뭐야 끝났네? 아 기본 블라인드 깔고 하구나 이게 어 기본 블라인드 깔고 하네 야, 근데 왜 죽었냐 우리? 용암으로 바꿨나? 우리. 어 우리 밑에 참나무서 맞대, 어휴. 나는 그냥 네. 길 가는데 갑자기 위더 걸려. <웃음> 어. 아, 제한, 위더. 뭐 있지, 또? 아, 맞네, 여, 여, 여기, 이렇게 있네, 이게. 이것도 있다. 이거 해볼래? 뭐? 협동 서바이벌. 해보다. 뭐야, 이거, 블리자드? 이건 중력 변환? 응. 음. 대우의 애쉬드레이? 어. 초록색깔이 제일 쉬운 거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거. 그 빨간색은 할만하고 근데 파란색이 진짜 어렵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드코어, 하드코어 뭐야 하드코어 누구야 아 이거 이거 내리지 마라 이거 이거 오른쪽 내리는 거 맞다 어, 오른쪽 내리는 거 맞다 뭐야 레디 더 플레이 있는데왜 뭐? 이, 겨울 맵이다 산으로 올라가 이거 블리자드 그라비트 슈프트, 그라비트 이건 뭐지 크레이퍼 메테오 최대한 올라가 있자 겟 언더커버? 야이 애쉬 드레인이면은 한성비 해야 한성비 봤는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나무 밑에도 이거 맞나? 뭐야 이거 설마 물..물도 데미지야? 몰라 그거 아 죽는다 한성개반데아 아야 미친 산성비 뭔데 아, 이거? 겨울이 어데야 이제, 이제 어디 있었지? 산성비? 어? 상성비 미쳤응 상성비때문에 다 상성, 죽었을거라 상성비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 지금 겨울. 집안에, 집안에 안 어, 집안은 안어두꺼은벽나뭇잎 안되더라 나뭇잎은 집안에는... 그냥 뚫린다 와 좀. 이맵 이 다시 해볼까 고포 서바이벌 응 어. 협동 고... 서바이벌 이거 이거 켜라. 안돼. <웃음> 이제 이, 한통 잡아 이거. 정글 맵이네. 음. 응. 아 아까 그거 돼. 야 여기로 들어와 아빠. 이이 건물. 아 이거. 오 어, 그래 유기. 이거, 뭐, 뭐 있더라? 보면 안다. 아, 신산성비. 야. 오자마자 산성받아. 왜, 왜, 왜 체력 데미지가? 왜, 왜, 왜, 왜, 왜? 아, 산성비 개, 개해봐. 아, 나왜 체력 데미지 봄? 어, 그러니까. 나 피했는데도 받아. 안 맞았는데? 산성비 개해인데안 맞았는데? 뭐야, 다, 다 동작 끝났네? 안 맞았는데? 나... 안 맞았는데, 산성비 에버, 에러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왜지?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산성비는 빼고 할까? 응산성뺄 음, 빼고 왔다 없는 거 있어? 산성비 에러가 초록색깔은 뭐가 재밌는 거 없음? 모르겠다 초록색깔 한번 해보자 초록색깔좀쉬아 보인다 하드무드 하드코어로 하자고 이디오렇게이거 뭔데 미친? 뭘 맞춰놓은 거야, 이거? 사이클론. 초록색깔이 되게 아, 네. 쉬워 보인다, 이걸로 하자. 이거? 어. <웃음> 야, 크럼블이 멀어라? 크럼블. 나도 잘 모르겠다. 어,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분명히. 어 옆에 있는 점수파 어디 정돈... 갔냐? 그러더스 <웃음> 크리퍼 맨더스콩트봤는데 그다음 뭐뭐 지파이어볼? 야, 여기 파이어볼지하 지하에 좀있지하 여기, 여기 지하 있나? 어, 여기 있다. 어,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아니다. 덕구 여기 아니다. 난 여기 있을래. 나곤 나가. 아 지하 있는데 이거. 나 지하 어딘지못 찾겠다. 난 망했다 나도. 너 그냥 아무때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번? 한번이면 할만한데. 어머지 번개랑 팔려버이다 어? 뭐야? 야! 니네 뒤에! 어? 어 여기야? 그걸로 <웃음> 갈까? 나... 어... 나저테라 됐다 됐다 그나마 살만한 곳이죠 <웃음> 안녕 아, <얘기> 말아. 뚫렸다 <웃음> 야 이거 센터 뚫렸다 이제 지상이다 어디봐 <웃음> 어디 어디 <웃음> 아 어, 뚫렸다 나어냐나 나 여기 있을 거야. 어 뭐야? 얘 누구 한 뭐, 명을 재물로 뭐, 받으죠 중간에 포션 뭐해? 어? 몰라. 포션... 신속 뭐, 발렸는데 그니까. 갑자기 나. 그러니까. 나 나가자고 여기서. 아직까지 나, 난, 안전한데. 난, 난, 난 여기 있을 거야. 그, 번개만 맞으면 되니까. 그 유성 맞는다. 어이 씨 뭐야 이거? 한겹도 한 쏴야겠다. 여, 여기 좀..여기 좀.. 여기 벽이 많다 아래쪽을 벽많아가지고 어? 저 안에서 갈까? 아닌데 저 안에서 도린것 같은데? 응 음. 뭐야? 앞에 큰소리 뭐야? 독군이 혹시 나갔는데 잘 되고 있나? 난 현재 나갔는데 아직은 나가서 그냥 뛰어다녀도 잘 산디. 맞음. 번개만 맞으면 돼, 맹카하면 크리퍼 안 맞아야지. 제일 중요한 건. <웃음> 크리퍼, 어, 1나 <1분> 남았다. 니 <웃음> 네 나한테 한대 맞아서 그런 거가. 아이씨. 어, 저거 저거인가? 응. 음. 저거, 저거 아니냐, 저거? 어? <웃음> 뭔데? 어, 있지, 내 앞에. 이 앞에. 내에 내가 더 구해줄게. 아, 괜찮은데. 3초 남았다. 뭐라고, 이 새끼야. 내 호위를 무시해. 어, 아, 맞았다. 뭐, 뭐 맞았는데? 크리퍼? 어, 크리퍼 헤드다. 한, 한 방방 읽었어? 크리퍼 맞으면? 안녕. 안녕. 크리퍼 한 방인가? 어, 크리트 직격하면한 방. <웃음> 이 자식, 난널 믿어. <웃음> 우리, 우린 <우리는> 서로 싸운다. <웃음> 5, 8, 7, 5, 5, 4, 3, 2. 내가 된다 됐다 <웃음> 아, <웃음> <안. 복이다. 웃음> 당근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 배응망덕. 처음에 너무, 너무 만들었다. <웃음> 배응망덕 <만독> 했다네. <웃음> 형. 당근 죽이고, 단독 우승. 또 하게. 이제 다른 게임을 해봅시다 뭔데? 어. 롤 같은 거나롤안 <웃음> 한다 총알이가 롤하잖아 응 음. 계정 아예 없대 어 계정도 없다 없어졌다 어 뭐야 오뭐가잔네 우리 여기선뭘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뭐 다, 다른 게임 뭐 하는 건데? 히오스 아, 나 히오스 나안 깔려 있는데 아나 그거 깔면 난, 난 디스코스 깔라고 나도, 나도 그러려고 그냥 내일 학교 가는데 잠다나 자야지 아 내일 학교 가서 뭐 하지? 난 늦잠 잘 거다 오늘 내일 학교 가서니할거 아, 네 있나 근데? 없어? 네. 아 아래 가가지고 아니, 아유, 아래 학교 가가지고. 가면은 그냥 계약식 하고 끝날 거 같은데 아예 없잖아 할거 음, 맞지 그냥 가서 폰하는거왜할거 없음 맞다. 덕분에 몇 시까지 가면 도빠여 8시 반까지인데아 진짜 그 실? 우리 우리야 9시 반까지 시 시험을 그래, 디코 걸까 뭐. 걸어리 이이나일4내일할일없다아 아, 아, 진짜 맞네 한 4일 시쯤에걸4야 걸 아마? 4일 4 아니야 학교 가면 난 좋지 아무도 쌤들 뭐해든 신경 안 쓰는데 노트북 들고, 들고 와서, 와서... 게임하면 되지 그냥. 맞다, 우리, 우리 애들 수능 치고 나서 노트북 들 온다 이가 철권하고 있더라. 아 어. 우리는 그냥 맨날 들고 왔대 애들. 아 진짜. 여기 어디? 우와. 어. 뭐 끝까지 가면 뭐 있어? 몰라. 나왜 어, 이리로 어, 어, 대포 됐지 와 우타리 뭐야 이거 개 어렵네 흰색 우타리 저거 겁나 어렵네 어 이거 밀리기가 밀리가 안되네 박민성 54초 순객못탈이까 어렵다. 순객오탈않한 번에 가야 는거 같은데, 저거? 형광등? 응, 형광등 형광등도 어렵다. 저거 음. 한 번에 가야 는거 같은데, 내가 봤을 안에 불이 끝는데 아, 점프 못했다. 다른 거뭐할거있 어？몰라.